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우디 A6 엔진 마운트 교환입니다. 공회전 시 예전과는 다른 진동이 느껴져 엔진 마운트를 교체하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엔진에 이상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엔진의 정비 상태 및 고장 여부 그리고 최근 사용한 연료 품질 등을 체크 후 마운트 교체 의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운트 고정 볼트를 탈거합니다. 볼트가 꽤 길죠. 기존 엔진 마운트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 마운트입니다. 수평계를 통해 동일 선상에서 높이를 측정해 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기존 마운트가 많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품 마운트를 장착합니다. 고정볼트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아우디는 보통 1차 토크, 그리고 각도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운전석 차례입니다 운전석은 조수석과 다르게 작업 공간이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오일, 쿨러, 고정볼트를 탈거해 쿨러를 살짝 이격시킨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존 마운트를 탈거합니다 조수석과 마찬가지로 높이가 많이 꺼져있네요 신품을 장착 후조조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체결합니다. 이격시켰던 오일쿨러를 장착하고요. 탈거했던 전류를 장착 후 차량을 내려줍니다. 공차상태에서 탈거했던 안티롤바를 공차체결합니다. 휠 볼트를 닦고 체결후 커버까지 장착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이상 아우디 A6 엔진마운트 교환이었습니다. 차량 유지보수 및 튜닝에 대한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